이 고구마가 질병입니다. 고구마 왜 먹는지 이해가 안돼 고구마에 버터랑 꿀 해서 먹었다고요? 고구마 왜 먹지? <웃음> 저 진짜 고구마 왜 먹는지 이해가 안돼 고구마 맛없다. 솔직히 감자 미만 잡 아닌가요? 예? 고구마 왜 먹슴? 저희 고구마 욕하지 마시죠. 우리 고구마 들어요. 고구마 귀 없어요. 냉정. <웃음> 감자 담백하고 포슬 쫀득 천상의 맛. 인정 감자 튀김도 얼마나 맛있어요. 응? 감자 쪼도 맛있어. 그 고구마가 얼마나 맛이 없으면 은 호구마를 만들었겠어요. 에? 근데 감자는 뭐다? 그냥 감자 그 자체로도 맛있으니까 그냥 감자로 두잖아요. 저 어제 왓차에서 해리포터 봤거든요? 어디 고구마 잡종기 말이야. 어? 어, 어디 감자랑 섞이려고 그래. 어? 막 호박고구마, 어? 뭐또뭔 고구마더라? 뭐 퍽퍽고구마인지 뭐 암튼. 어? 그런 어? 잡종 대생산 고구마 말고 어? 우리 감자는 순수혈통이라고요. 감자 대린. <웃음> 고구마는 솔직히 고구마만 먹으면 맛이 없지. 뭐 김치랑 먹거나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터랑 먹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감자는 그냥 감자만 허버허버 먹어도 맛있거든요?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안타깝네요. <웃음> 피자도 안 먹냐고요? 감자 피자가 있는데, 포테이토 피자가 있는데 고구마 피자를 왜 먹어요? 피자에 고구마 무스 인형인가요 음... 있으면 그냥 먹어. 근데 감자는 찾아 먹지. 고구마 무스는 있어도 감자 무스는 없죠. 왠지 아세요 여러분? 감자는 메인이니까 그렇죠. 감자는 메인이니까 어 서브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. 메인이 있으니까. 음? 근데 고구마는 말이죠. 고구마 무스라는 거 걸로 만들어야지만 낑길 수가 있는... 네? 그런 어 태생이 서브라고요. 태생이 서브 아시겠어요? 얘 지금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드라마나 영화나 책보면 항상 서브병 걸리시는 분들 있죠? 응? 그 감자 안 좋아하고 고구마 좋아해서 그래. 어? 이 고구마가 질병입니다. 고구마는 질병이고요. 그래서 그게 서브병으로 그렇게 변종이 생기는 거라고요. 아시겠어요? 아,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 진짜. 아니요저 주인공만 좋아하는데요? 그러면 은 감자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. 네. 구황작물끼리 왜 싸우시죠? 뭐든 처먹으면 됩니다. 그건 또 맞는 말이긴 하지. 음... 그지만 솔직히 감자가 더 낫죠. 네. 고구마에게 호구마가 남아있다고? 호구마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가 안 아, 팔리니까 호구마를 만든 거라니까? 여러분 이거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. 에? 이게 고구마가 인기가 없으니까 호구마가 나오는 거고 음? 퍽퍽 고구마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야 호박 고구마 같은 거라도 개발해가지고 달달한 고구마를 만들어서 팔자 이러니까 호구마가 나온 거고 야 고구마 퍽퍽해서 아무도 안 먹으니까 골드 리치라는 이름을 붙이자 이러면 되는 거라니까 응? 음? 집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음, 뭔 말이든 혀봐 응? 내가 그 논리를 뒤집어 줄텐니 킥킥. 감자는 독있음. 우리 고구마는 싹 나도 독 없음. 아, 그게 왜냐면은, 어? 원래 여러분, 어? 이게 감자는 그러면은 싹이 나면 못 먹죠. 근데도 사람들이 감자를 사잖아.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? 네? 이게 말이야 원래 수요가 있으면 은 단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커버하기 마련이야. 근데 고구마는 뭐싹 나든지 말든지 후비죠. 어, 아무도 관심 없죠. 음. 그래서 감자는 어싹 나기 전에 먹어야 된다. 싹 나면 은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. 근데 싹 나면 어때? 그 심으면 또 감자가 더 열리잖아요. 음? 그러니까 뭐싹 나는 거 정도야. 그럴 수 있지. 그치 그치. 어. 감자 노래도 있어. 어? 감자에 싹이 나서, 잎이 나서, 감자 감자 싹. 모르세요? 어, 이 노래 몰라요? 아 이러니까 다들 서브병 걸려가지고 고구마만 원하니까 이거 이런 노래를 모르지 이거 국민, 국민송인데 국민송 고구마파 그럼 햄버거 먹을 때 감튀 말고 고튀 드세요 맞아 맞아 맞아 어 햄버거 먹을 때 그러면 왜 감자튀김 드세요 고구마 튀김 드시지킥킥킥 이해가 안 되네 킥킥 그러니까 여러분 감자 고구마보다 먼저 이거 우선순위인 이유를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감으로 시작하지 고구마는 고로 시작하죠 감자랑 고구마 둘이 붙으면 감자는 가아 미음이니까, 감자를 더 먼저 쓰잖아요. 예? 자음 모음 순서로 생각해봐도 감자가 고구마보다 먼저인데요? 이거, 뭐. 아, 이거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네요. 네. 킥킥. 음, 형이랑 같은 편이라 다행이다. <웃음> 저 집사님, 태몽이 고구마시래요. 그렇군요. 킥킥. 아무튼 감자가 짱이삼. 이제부터 고구마 음해하면 저 고구마 태몽 집사님 음해하는 거랑 똑같음. 그게 어떻게 같아요? 에? 어? 고구마 뿌리 식물이고 감자는 줄기 식물이라고요? 아 그러면 이거 감자도 낫네. 고구마가 감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문명이네. 봐봐! 고구마가 써보라고 했잖아. 뿌리가 양분을 땅에서 호로록 빤 다음에 그거를 줄기에 매달린 열매한테 주죠. 그죠? 봐봐! 고구마도 감자를 우선시하네. <웃음> 이 뿌리가 먼저인 줄도 모르고 <웃음> 아 먼저인 게 중요한가? 아이 고구마 감자를 우선시하겠다잖아요 어? 아이고 결론났네 어? 아이 고구마 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구마가 감자를 중시 여기네 응 음,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자 감자 파 여러분 내 네, 안심하십시오 역시 역시 <웃음> 양이 고구마 입도 되지만, 저 원래 고구마 안 먹어서 괜찮은. 저 진짜 1년에 고구마 먹을까 말까. 1년에 제가 술 마시는 횟수랑 고구마 먹는 횟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고구마 진짜 안 먹어요. 음, 고구마, 울먹, 태몽 집사님도 있는데, 울먹. <웃음> 아니, 그러면은, 어? 그럼 고구마, 고구마 뭐 드시는 분들도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저 집사님을 드시는 건데,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? 저처럼 고구마를 먹지 않아야 그 고구마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구마가 다시 고구마가 나고, 그 고구마가 또 다시 고구마를 생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이 고구마를 먹어서 죽인 거야! 키키. 집사님 그렇게 됐어요, 냠. <웃음> 인사부쇼잘 봤습니다. <웃음> 아니 근데 채팅창에도 감자파가 별로 없고 다 고구마파밖에 없는데 뭐가 사불리에요 씨. <웃음> 이 고구마파가 나를 사불란 거지. 어? 나지금 보면 고구마파가 감자파 사불란거 아닌가요? 참네 이런. 아무튼 <웃음> 양이 잘못이야. 역변에서 속성까지 바뀌는, 바뀌었어요? 에바네. 이래서 고구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. 어. 이래서 고구마가 해롭다는 거예요 네? 이래서 감자가 낫다는 거죠 이로써 고구마 감자의 논쟁의 종집으로 찍겠습니다 네 역시 감자가 낫네요 네음